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슬쩍 들은 건데, 이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고, 조금 이래 됐었는데, 이게 바로 맥밀그라나데파슬라나 와, 이거 진짜 멋져